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조선의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가 동요하는 흔들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적인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또 양반들의 특권이 약화되고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네. 자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의 변동과 관련을 해서 조선시대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조선 전기의 사회 질서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것이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페이지 향촌 사회의 변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볼... 볼게요. 준비됐나요? 네. 네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음. 자 봅시다 조선 전기의 사회의 모뭐 어, 조선시대의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보면 사족의 향촌 지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향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시골의 마을, 지방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확히 향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조선시대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바로 그들이 사는 지방의 마을 단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향촌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 단위, 마을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 단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은 바로 사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향촌의 선비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는 양반 가문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족이란 사자로, 아, 사족이란 한자로 선비 사자에 무리 족자여 선비의 무리들을 일컬어 사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다가 은퇴한 전직 관리. 또는 과거를 통해서 서울의 중앙 관직에 진출한 그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사족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학문적 지위를 검증받았거나 아니면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준 높은 학문적 수준 아, 수준 높은 학문적 지위를 쌓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자면은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교. 성리학 사회에서 유교 성리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권위를 갖는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음. 지방 사회에서 지배층으로서 권위를 갖는 사람들 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양반들의 경우에는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 마을에서 경제적으로도 꽤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식이 높고 존경받고 신문재상으로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돈도 많아서 마을에서 꽤나 강한 경제적 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이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을 여론을 주도한다고 라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사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인 향촌에서 가장 영역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족들의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마을 사회 단위를 자, 아, 자기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 사족들이 만든 조직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유향소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웃음> 유향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제대로 된 인정받는 양반이다 라고 하는 명단 안에 들어가야 됐습니다그 명단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향안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음. 자, 그리고 이 향안에 적혀있는 양반들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들끼리 침묵도 다지고 마을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자기들끼리의 의견 교환 같은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향촌사회 사족들의 모임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향회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향 안에 적혀있는 사족들이 향회를 가지면서 유향소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조직을 바탕으로 마을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향촌 사회라고 하는 공간에는 두 개의 권력이 공존하고 있었다. 두 개의 지배 논리가 함께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국가의 법과 제도에 의한 공식적인 지배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서울에서 중앙에서 지방관을 마을에 보냅니다. 그죠? 수령,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극에서 나오는 사또나 원님의 개념이다. 그죠? 목에는 목사, 부에는 부윤,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 이런 사람들이 파견되었는데 그들이 마을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고 수령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고향에는 임명되지 않는다는 원칙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나요? 자기의 마을에는 지방간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뭐였지? 여기 써있는데? 상피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상피제의 원칙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향촌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마을사회를 지배해왔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향리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향리들이 농민들을 지배하면서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수령들을 돕고 이 수령이 그래서 마을 전체를 지배하는 그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에 의한 법과 제도에 의한 공식적인 지배 질서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을 사내에서 돈도 많고 영역도 강한 이 사족의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영역이 크고 돈도 많고 학식도 있고 권위도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국가의 공식적인 지배질서 외에 실제로 이 마을을 살아가는 힘 있는 사람들의 질서 유지에 의한 질서 이들의 힘에 의한 질서 이런 것도 함께 공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지방사회인 향촌 단위에는 이들의 공식적인 지배질서와 그리고 사족에 의한 비공식적인 지배질서가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들은 마을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바탕으로 수령들을 도와주는 한편 이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다? 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견제하기도 하고요. 또는 향리들이 잘 모르는 수령을 속여먹거나 비리를 벌인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농민들의 경우에는 국가의 법과 제도에 의한 지배도 받기도 하지만 이 사족들에 의한 경제적 신분 인도 같이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법과 제도에 의한 공식적인 지배 질서도 존재하였지만 사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에 의한 지배 질서 또한 향촌 사회에 공존하고 있었다. 요게 조선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향촌 사회라고 하는 마을질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들의 영역이 지방사회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느 정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얘네들이 한꺼번에 마음 먹고 딴짓을 벌이지는 않는지 마을 사회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나라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서울에 만들어 놓은 기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경제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제소어자 서울에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회사를 읽어보자면 중앙 수도에 있는 고위 관리가 자신의 출신 지역의 유향소와 연락을 주고받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려시대 때 사신관 제도 배운 거 혹시 기억나나요? 네, 네. 네 어떤 것이었냐면 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환 김부가 고려태조 왕건에게 항복을 하자 고려태조 왕건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환 김부를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경주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호족이 바로 그 경순왕 김부였기 때문에 이 경주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맡겼던 게 바로 고려의 사심관이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기억이 나시죠?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산지역 출신의 사람이, 오산지역 출신의 사족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해서 서울에 갔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오산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로? 그렇죠. 그 오산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온 중앙관리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오산이라고 하는 지방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고향에 있는 친구라든지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그 지역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겼던 것이 바로 경제소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만들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영향력이 지방사회에서 어땠다? 무척이나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은이 사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 지방사회에서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고 나아가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느냐. 자이 사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조선시대 때 양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방사회에서 그 세력을 유지하는 세력의 기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과 무엇이었냐면 은 서원과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두 가지를 통해서 마을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서원과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세기에 사림이 성장하면서 서원이 세워지고 향약이 보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림 배운 기억이 나나요? 예 네, 맞아. 개유정난 이후에 세조를 왕으로 만든 개유정난 이후에 훈구라고 하는 공신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자 성종 때부터 이들 훈구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지방에서부터 선발해서 3사의 관원에 임명했었어요. 그죠? 그들이 바로 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 그치? 자, 그래서 자, 그 이들은 지방, 향촌 출신의 정치 세력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더욱더 키워나가면서 자신의 뿌리가 있는 향촌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서원과 향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 서원과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했던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자, 서원은요. 기본적으로는 교육기관입니다. 지방 향촌 사회에 있는 돈 많고 힘있고 학식이 있는 양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개인의 교육기관, 사설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리학에 대한 학문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유교 성리학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 세르머리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조상이나 공자, 맹자, 주자 같은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리머니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학문의 연구와 그리고 조상및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제사 그리고 후배들, 후배 사족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이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족들은 서원에서 양성되었고 서원에서 길러졌고 서원을 중심으로 뭉치는 세력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냐? 그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힘을 더욱 더 키우고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 교육기관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훈구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살인들이 자꾸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올라오니까 훈구들이 살인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차례 살인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사화라고 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무호사화갑자사화기묘사화 을사사화라고 겪으면서 살인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에 가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에 권력을 잡았던 쪽은 어느 쪽이었어? 사림이었어. 왜그랬다 그랬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 그랬지? 그렇죠. 죽이고 죽이고 죽여도 서원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림들이 교육받고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서원은 무엇이었다? 사림, 사족의 공장이었다고 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꾸준히 세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었던 힘은 첫 번째 서원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음. 아이고 허리야. 비가 오니까 허리가 아프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든다고. 아. <웃음> 음. 아, 선배들이 아, 이제 40 넘어가라.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는 괜찮아. 허, 튼튼하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진짜로 올해부터 뭔가 지고 건강이 되게 체력이 쭉쭉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긴 하네요. 네, 어, 이제 20도 안에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어, 의미가 있겠냐마는 네,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 20년, 30년 뒤에는 나의 이 말을 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응. 자. 향약 보도록 합시다. 자, 향약은 향촌 자치 규약이야.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지키고 살아가야 될 마을 단위의 규칙과 약속을 일컬어 향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필요했느냐?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도 현재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 법과 제도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생활 공간에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다 정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 학교하고 옆에 있는 정보 고등학교하고의 상황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지각했을 때 이렇게 한다 수업 시간에 안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한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정보고랑 같습니다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단위가 아니라 우리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과 약속들을 만들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규칙이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만의 교칙을 바탕으로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있고 국가적인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마을 공동체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그들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전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세한 것까지 나라에서 법과 제도로 만들어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마을의 공통의 규칙과 약속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림이 성장하기 이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같이 지키는 공통의 규칙과 약속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하기 이전에 이미 원래 기존의 그런 규칙과 약속이 있었어.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로 어떤 내용이었느냐? 마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까?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미풍양속을 장려하고, 그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를 돕고 상부상조 그죠? 착한 일이 착한 일을 하면은 칭찬해주고 마을의 공동체의 실수를 해치는 실을하면은페널티를 주고 같은 이러한 어떤 마을 공동체의 기존의 관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5세기의 사림들이 성장을 하면서 향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원래 그 마을에 있었던 기존의 전통적인 관습을 유교식으로 고친 겁니다. 거기에 유교적인 요소를 넣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마을의 규칙과 약속을 만들어냈으니 그것을 향약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유교에서는 무엇을 중시하나요? 무엇을 강조하나요? 위 아래의 위계질서를 강조합니다. 유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죠? 표와 충, 오예 어, 같은 것들이에요, 그죠표 부모와 자식 간의 위계질서를 잘 지켜라는 겁니다, 그죠충 임금과 신하 사이의 위계질서 잘 지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교에서 가장 주시하기는 게 바로 그 위계질서를 잘 지켜서 윗사람들에게 예의바르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장 유교에서 강조한단 말이야, 그렇지? 자, 요런 내용들을 왜 향약에서 강조했느냐? 조선의 신분질서상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계층이 누구예요? 바로 누구예요? 양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유교식의 마을의 규칙과 약속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향연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마을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을 만들어내므로써 그 마을 공동체를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예를 들자면은 퇴계 이황 선생의 문집 가운데 어떤 사람이 향약에 의해서 처벌을 받느냐라는 이런 내용 나와있는데 이런 내용 나와있습니다. 염치를 돌보지 않고 사풍을 허물고 더럽히는 자뭐 쉽게 말해서 선비지만 선비답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유향소의 의논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을 품는 자, 서인, 평범한 사람, 양반이 아닌 사람이 문벌이는 자존, 양반의 자존을 능면,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양반들의 명을 잘 따르고 그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었다? 그게 바로 향약이었다. 그래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사족들은 방촌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음. 자. 분명히 식반도 처음에 수업을 할 때는 다른 단들에 대해서 수업 태도가 좋다 나쁘다라 는 이런 생각을 딱히 안 해봤거든. 그냥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수업 태도가 좋아지는 것 같아. 어, 수업 듣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더 늘어나고 엎드려 자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많이 줄었어. 어, 주위를 둘러보면 이게 줄은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네, 옆에 있는 다른 사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어, 좋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어,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어, 진도가 제일 느려서 내가 연습을 많이 하고 수업을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로 계속 촬영을 하는 규질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긴장을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죠? 음. 아니 다른 반들에서는 하도 애들이 수업 안되고막 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매일 같이 이제 저기 뭐냐 수업 시간에 들어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출석도 부르고 이름도 외우고 해가지고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 어 그래도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0반 학생들이 굳이 그러지 하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아닌가? 그래도 이름을 외워주는 게 좋은가? 아네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선생님 수업에 너무 지식 전달에 몰두하느라고 학생들 이름을 외운다는 거좀 친해진다는 거 하는 거에 약간 좀 약한 어, 측면이 있는데 알았어요. 선생님 앞으로 좀 여기 들어와서도 어, 촬영 시작하기 전에 추석 한번 부르고 얼굴과 이름 좀 익혀가면서 내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지하는 반에서 한번 이름을 외웠는데 이름 부르고 얼굴 확인할 때만 해도 다들 먼저가 살아있어 아 선생님들이 내이름 외워주는구나 하는데 수업이 딱 시작되면 안니도 다를까 아, 그저 막 똑같은 모습이거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도 자꾸 이름 불러주고 외우다 보면 좀 괜찮아지겠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음. 자 하지만 이러한 향촌 사회의 질서는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 개의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신분 질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흔들리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일단은 두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조선 사회가 많이 혼란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혼란의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했느냐 오가 작통법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더 강화했습니다 자 오가 작통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가 다섯 집을 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겁니다 다섯 집을 한 조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통수라고 하는 관리자가 통제하도록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법을 어기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공식적인 어떤 행정력으로 일일이다 감시하고 통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섯 집을 한 조로 묶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섯 집 가운데 한 집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세금 내기 싫어서 도망갔다거나 라고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머지 내네 집이 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질서를 잘 받아들이도록 하는 법이 오가작통법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양난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더욱더 강화하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편 양난을 거치고 난 이후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어떠한 신분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예인 난에는 양반이면 잘 살고 상민이면 쌍놈이면 못 살았는데 상민들 가운데 어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렇죠. 농사를 크게 지어서 큰 부를 쌓은 부농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였고 상품화폐 경제가 시장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장사를 잘해서 큰 부를 쌓은 상인이 등장했다고 라 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거상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한편 양난 이후에 조선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조선 정부는 나라에서, 세금을, 아니, 나라에서 돈을 받고 양반의 신분을 팔았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납속책 공명첩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거상이나 분홍은 공명첩이나 납속책을 통해서 양반이 되면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양반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웃음>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한편 붕당정치가 심화되면서 일당전제와 더 뒤에 가게 되면 세도정치라고 해서 소수의 양반들이 관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절대다수의 양반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관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되면서 몰락하게 되었다고 라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만 힘쓰는 향반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몰락해버린 잔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반을 거치게 되면서 양반의 권위가 어떻게 되었다?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자 당연히 향촌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사족들은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겠죠, 그죠? 자신들의 떨어지는 그 권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세워서 이 향촌 사회를 지배하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겠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서원과 사우를 설립하고 동족 마을 같은 것들을 형성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원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사족의 공장이다, 사님의 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양반들이 자기 집 안에다가 자신의 조상들 가운데 훌륭했던 사람들, 높은 관직에 올라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로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에요. 그런 것을 사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양반들은 집 안에다가 자기 조상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이러한 공간을 만들었을까? 어? 돈을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죠, 또. 아 1교시부터 이게 만드는 걸로 수업 말은 아닌데. <웃음>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시대 때 양반이라고 하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양반이다 라고 하려면은 적어도 다섯 명 누구였나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누군가가 관직을 가지고 있었어야 그대로 제대로 된 양반이라고 대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이 다섯 명 안에도 관직을 진출한 사람이 없어서 몰락한 양반들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우를 만든 겁니다. 이 다섯 명 안에는 없지만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과거를 통해서 고위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여기 집안에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거 보면 모르냐? 나하고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동족마을,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을 동족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 양반들의 권위가 자꾸 떨어지니까 속된 말로 마을 사회 내에서 쪽수로라도 자신들의 영역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같은 양반,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 상촌 사회 내에서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그들이 힘으로라도, 머리 숫자로라도 마을 사회에서 영역을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면 주변에 둘러봤을 때먼 친척이지만, 비록 그 사람이 먼 친척이지만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이야. 어? 우리 같은 집안이니까 제의 영향력으로 우리도 같은 양반으로 인정받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친척 가문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관직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하면 은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양반이야, 쟤랑 같은 집안이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이 양반임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훌륭한 양반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과시하고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음. 아 벌써 이렇게 목이 나가면 안 되는데... 자 한편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였듯이 분홍이나 거상 같은 사람들이 납속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새로운 양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신향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과거의 양반이었고 여전히 양반 가문이긴 하지만 붕당정치가 심화되면서 몰락해버린 기존의 양반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구향이라고 부릅니다. 자, 양반이 크게 두 개의 계열로 나눠진 거예요 그죠? 원래부터 양반이었던 사람과 돈 많이 벌어서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 구향되는 이신향을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해줘요. 그죠? 어디, 어디까지만 해도 쌍문이었던 것들이 양반 행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신향은 어땠을까? 저 돈도 없는 것들이 양반이라고 잘난 척하는 게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죠? 나도 이제 양반이 됐는데 쟤들처럼 향촌 사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존의 향촌사회를 계속해서 장악하고 싶었던 구향, 거기에 끼어들어서 향촌사회의 질서를 장악하고 싶었던 신향 사이에서 바로 그 사족들의 모임인 향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들 간의 대립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향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신앙들의 이름을 이 사족의 명단인 향안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향회에서 이 유향소, 그 마을 사회를 지배했던 사족들의 이 조직이죠.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향임이라고 불렀는데 이 향민이라고 하는 자리를 어느 쪽이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굉장히 치열한 대립이 향촌사회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양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마을사회에서 영향력이 꽤 커진 것은 맞습니다만 은 그래도 유교 성리학 사회였던 조선시대 때이 구향들의 힘이 아무래도 신양들보다는 좀더 컸던 것 같아요. 신양들은 마을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요. 이 구향들이 계속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이 향촌 지배에 신양들이 새롭게 끼어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마을의 양 반이 둘로 나뉘고 그들끼리 싸우면서 이 향회의 영향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령이나 향리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나쁜 짓을 하면 향회에서 그들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수령이나 향리가 부정부패나 비리를 저질러도 유향소에서 그것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특히 세도정치 시기로 가게 되면서 돈을 주고 관직을 산이 지방관들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본전을 뽑으려면? 그렇 농민 백성들로부터 뽑아야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그 나쁜 수령들, 탐관오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전 같았으면 유양소가 견제를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세도정치기에 수령에 의한 농민의 수탈, 농민들의 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어가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는 이런 사회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가족 제도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고려시대 때 신분 제도하고 가족 제도 배웠어요 고려시대 때 가족 제도 하나만 기억하자라고 했었는데 뭐였었나요? 그렇죠, 고려시대 때 가족 제도를 보면은 여성의 지위가 낮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한 고려시대의 가족제도의 모습이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도 조선 전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원래 사람들의 인식이라던가 의식 이런 것들은 쉽게 변하지를 않죠. 그죠? 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현대화 되었어요. 그죠? 서구화 되었고요. 그래서 결혼식 같은 거할때 보면은 신랑은 턱시도를 입고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지만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하나요? 패배기라고 해서 한복 입고 자기들끼리 인사하는 것도 하죠. 그죠. 원래 이런 가족 제도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여성의 지위가 낮지 않았던 이러한 어떤 고려시대의 전통은 조선 전기까지 어느정도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남녀 아들딸 형 동생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고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똑같이 재산을 물려주었고 결혼을 했을 때 남자가 여자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고 성장하면 독립을 라는 남귀여가혼이 여전히 유지가 되었어.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가 낮지 않았다. 재혼을 할 수도 있었고 재혼한 여성의 아들이 차별받지도 않았고 여성은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사회활동도 가능했다. 라는게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이었고 조선 전기까지 이런 모습들이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살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살인들이 성략적인 지배질서를 더욱더 강화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적인 가족제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리학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위아래의 위계질서를 대단히 강조하는 게 유교 성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유교 성리학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다, 위계질서상 위에 있다고 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고 라 하는 이런 남전여비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가족 제도의 모습이 점차점차 나타나게 되면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중심에? 남성 중심에. 아버지 계통,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로 재편, 다시 짜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제사는 오직 누구만 지낼 수 있다? 첫째 아들, 장자만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행사에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집안에 첫째 아들이 없다라고 어떻게 했느냐? 양자를 들여서라도 첫째 아들을 만들어서 첫째 아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고려시대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사에는 그래서 여성들이 끼어들 수 없었던 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의 제사의 모습은 이도저도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 전부 다 누가 하고 계시나요? 여성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조선시대 때 뼈대에 있는 양반 가문에서는 제사 음식 전부 다 누가 만들었느냐? 남자들이 만들었어. 왜냐면 제사는 남자가 지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음식의 준비도 당연히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였어. 여자들이 제사 음식 준비하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남존비의 유계질서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거지. 어, 그래서 뼈대있는 양반 가문에서는 사실 다 남성들이 이, 어, 음식들을 준비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은 참 많이 변형된 거라고 볼수 있죠. 자 아무튼 이 재산을 장자 중심으로 지내게 되었기 때문에 재산의 상속 역시 어떻게 된다?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장자가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 첫째 아들로 만들고 계약해 재산을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간다는 거 성리학적인 위계질서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친영래 시집가는 풍습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회적 지위가 이전에 비해서 크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남성 가문의 한 일원이 아니라 그죠? 여성이 개인적인 어떤 독립적인 여성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남성 가문의 한 부속품 정도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나아가서 재혼 꿈도 꿀수 없었던 일이죠. 조선시대 때에는 남자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같이 따라 죽는 걸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던 시대가 조선시대예요. 그러니까 따라 죽지는 못하더라도 남편이 죽으면 평생 동안 여자 혼자 사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회가 바로 조선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재혼,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라 봐도 될 정도로 매우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그와 동시에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고 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음.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신분제도와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음. 자 오늘 배운 내용 교재 1 5페이지에 빈칸 같이 한번 채워가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주무시는 분들 전부 다 일어나세요 빈칸 채우고 밑주면 차고 갑시다 아이고 중간고사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말이 되제 피곤하지 그지 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향촌이나 마을 사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 마을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다? 사족이었다. 미추십시다 사족의 향촌 지배. 자, 무엇을 통해서 사족들은 향촌을 지배할 수 있었느냐? 미추십시다 유향소나 향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배하였다.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거나 지방관을 향리를 감시하고 하는 역할들을 수행하였다 자 상촌사회에서 사족들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설치하였다 경제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유양소를 통제하였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자이 사족들이 향촌을 장악하고 그들의 힘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었던 요인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들의 세력 기반 두 가지 위치십시다 무엇과 무엇이었다 서원과 향약이었다 자, 서원은 원래 뭐하는 곳이다? 비추실게요. 학문, 연구, 유교, 교육, 선현에 대한 제사 같은 것들을 지내는 곳이 서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서원을 중심으로 사적들의 세력을 강화하고 권위를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향약이란 마을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인 것인데요. 밑줄 칩시다. 원래 있었던 정통적인 공동조직과 미풍 양속을 유교식으로 고친 규약, 규칙과 약속이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낸 향촌사회의 질서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줄 치셨나요? 네. 네. 자, 시벤 질서가 재편되다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양난 이후에 향촌 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사회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화해서? 어, 오가 작동법아 네. 주황색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아, 오가 작동법을 강화하여 향촌 사회를 통제하였다. 자, 한편 양반들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자 그들의 권위를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썼느냐? 세 가지. 어디에다 밑줄을 칠까요? 서원, 사우. 동종마을의 형성까지 이렇게 세 가지 밑줄을 쳐보도록 합시다. 자, 한편 부농이라든지 거상 이런 사람들이 양반이 되면서 마을사회 향회를 장악을 하려고 하였다. 자, 그래서 밑줄 십시다 신향 새로운, 새로운 양반과 구향 기존 양반이 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이 벌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향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밑추십시다. 향촌사회에서의 사족의 지배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지방관인의 향리들이 잘못된 짓을 하면 그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또밑추칠게요 세도정치 시기에 수령이 의한, 수령에 의한 농민수탈이 심해지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지 않았다. 부계와 모, 목에 모두 중시되었고 최산 남녀 형제 구분 없이 균분상속 제사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서 미쳐십시다 무엇이 강화되면서?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강화되면서 누구 중심의 가족제도? 부계, 남성, 장자, 뭐다 맞는 말이에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었고 재상 상속과 재산 역시 누구를 중심으로? 장자.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미치십시다. 어떻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 떨어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써요. 했죠자 음.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살인이 성장하면서 각 지방에 무엇이 세워지고 향하게 보급되었다? 서원이 세워지고 향약이 보급되었다. 자, 향촌 사회에 새롭게 성장한 세력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신향, 신향 기존의 양반을 부향이라고 하였다. 양난 이후에 성리학적 지배에서 강화되면서 점차 부계 중심, 뭐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 시험을 보기 직전이긴 한데요. 다른 반이랑 진도를 맞추려면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미안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박수도 쳐주고 고마워요.